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오늘은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랜턴을 구매할 때는 요거 조심하세요 입니다 보통 자주는 아닌데 랜턴 구매할 때 종종 생기는 일인데요 요 랜턴 불 안나오죠 그래서 보통 사장님들이 물건을 받고 이렇게 불안 나온 거 보면 어? 이거 불량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반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어떤 게 있냐 요보시나요요 배터리 부분에 요런 종이가 있어서 방전 막으려고 요래 두는 거거든요 요거 떼고 되죠 요거 가지고 에게 뭘 이런걸 이제 컨텐츠로 찍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 몰라서 가끔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영업사원한테 전화해서 불량이라고 반품 올리고 그 다음에 영업사원도 여기서 좀 어리버리 까서 이제 올리면 이제 위에서는 아니 뭘 이런걸 가지고 반품하냐면서 이제 보고 이제 다시 내려오거든요 딱 배터리 랑 기계 사이에 요거 이딴 것만 알았으면 그런 시간 낭비는 안해도 됐을 텐데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 다 그런건 아니지만 랜턴 구매할 때 불이 안나고 그러면 혹시 안에 요거 있는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바로 웬 나사 입니다 예 초기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예초기를 많이 구매해 가시는데 가끔 손님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안 풀린다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거 아무리 풀어도 안 된다고 네안 되죠 왜냐 요게 웬 나사거든요 웬 나사는 이제 축 방향으로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산을 낸 나사를 뜻하는 거죠 네 예초기 나를 직접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직접 풀어 보겠습니다 네요 LNG를 뒤에 꽂고요. 왜 고정시켜야 되니까 음, 딱잡혔다 잡힌 상태에서 요거를 딱 해서 왼 나사를 했으니까 거꾸로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풀면 됩니다. 이 척도 왼 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왼 나사를 풀기 위해서는 거꾸로라고 했죠? 그러면 풀려면 포워드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. 이렇듯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뭐 예초기 그 다음에 척요 안에 이제 웬 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뭐 일상 속으로 따지면 선풍기도 웬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요척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디월트 이제 as 정책을 보면 이제 구입1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년 이내는 웬만한 부품 그 다음에 3년은 뭐 핵심부품 뭐 모터 같은거 이제 보증이 되는데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모품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 과실인데요 이 소모품에 척이 있죠 척 척이 바로 소모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 드라이버 구매하셨는데 딱 사자마자 어 뭔가 척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이제 AS를 맡기셔야 됩니다 이거 아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잘못해서 아 이거 진짜 이거 이상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척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 아니더라도 척 관련돼서는 무상 AS를 받기가 조금 힘듭니다. 그래서 이제 척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제 드릴 드라이버 구매 후 척에 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. 그러면 바로 AS 센터에 맡기길 저는 권고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봐요.